안녕하세요 오라 워라 신당에 오라이기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사람들이 궁합보로 많이 오나요? 궁합보로 되게 많이 와. 어, 응. 궁합은 같이 가야 돼요? 꼭? 아니 근데 나 신당에는 같이 오는 사람보다 따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 어, 응. 아, 따로 와도 상관이 없는데요? 응, 상관 없죠. 아그 사람은 사주만. 그 있게. 사람의 느낌은 우리가 끌고 오기 때문에 네. 상관 없어. 아그구나 응. 그래서 제가 궁합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네. 궁합 한번 봐주세요. 네. 어. 가볼게요. 네. 근데 Tiki 나 그냥 말해도 돼? 네. t i 이렇게 보면 사람이 있잖아. 여기 둘이 놓고 보면 겉궁합보다 속궁합이 더 좋아. 아 그래요? 응. 그렇게요. 아, 어, 응. 어느 정도로 좀 좋나요? 어 속궁합 90% 좋아. 아 그래요? 응. 아, 엄청 응. 엄청나네요. 그럼 비해 겉궁합만 60, 70 되는 것 같아. 그래도 궁합 적으로는 t 게 좋아. 음... 응. 남자는 어떤 좀 사람이에요? 남자는 되게 뭐야? 프레임에 갇힌 사람. 음, 응. 그래? 조금 자기가 가진 것만 시키는 것만 잘할 것 같은 사람. 아, 그래요. 그리고 뭔가 계속 깝죽대. 어. 어, 기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요? 응. 어, 여자분은요? 여자분은 되게 기상이 째다 이렇게 뭐여요 그리고 여기 남자분이랑 좀 반대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을 찾아야 돼. 뭐가 되다고요? 자기... 기상이 세다고. 어, 기상이 세. 뭐 여장부 같은 느낌? 음.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할 거를 찾아야 돼. 음. 찾아서 하고 나서서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남자랑좀 반대요. 아 반대의 성격이요? 음. 음. 오. 둘은 좀 어떤 일을 좀 할까요? 둘은 부모는 되게 여기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목적을 조금 해야 되는 사람. 내가 그랬잖아. 그 프레임적인 사람이라고. 좀한 음. 가지 일을 하면 거기에 몰두하고 또한 가지 음. 일을 하면 거기에 몰두하고 음. 이런 게 조금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되게 조금 다방면이다. 이렇게 보여요. 아, 다방면이다. 응.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응응. 찔끔찔끔. 근데 꿈마무리가 별로 좋지 않아. 어. 아, 자기가 꼭뭘 해야 돼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시작은 하는데 끝은 좀 미약하다. 오. 그래서 조금 명성적인 거에서는 조금 여기 남자가 어. 좀 높다. 이렇게 보여. 누가 둘 중에 누가 좀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사랑하는 마음은 여자가 더 커. 아 진짜. 음. 근데 처음에는 여기 남자가 연하잖아. 근데 이 남자가 보면은 되게 조금 호색 이런 게 들었어. 뭐? 정열적인 정렬... 는... 호색가 이런. 왜? 여자를 좋아한다. 내가 속구감이 좋다 그랬잖아. 말귀를 뚝그러 말라고 부망하다고. 안 들려? 어. <웃음> 그래서 조금 아, 여자한테 네, 네. 좀 이상적인 뭐 이런 게 아, 있었어. 어, 진짜. 어. 어. 주도권은 누가 좀 잡고 주도권은 있냐? 여자가 잡고 있어. 어, 다 여자가? 어, 어, 여자가 잡고 있어. 오. 여자가 되게, 부모는 지금 11월생인데 네네. 되게 강해. 어, 어 조금 엄마 같은 느낌도 있어. 나이 같다? 차이도 많이 나. 어, 응. 네. 엄마 같다? 응. 오. 남자는 그럼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건 맞아요? 어, 사랑해. 사랑했는데, 근데 조금, 요새 조금 쉬운 것 같아. 아, 그래요? 음, 음. 이 남자가 좀 여자에 대한 조금 환상이 있었나봐. 그 여자에 대한? 응, 음, 음. 환상이 있었어. 뭐, 우로로 보는 시선, 뭐, 멋진 시선, 이런 게 있었는데, 같이 둘이 결혼했지? 네, 했어요. 어. 근데 네.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자기 성격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하나씩 드러났다. 되게 아. 내깐죽된다 그랬잖아 깐죽 때 아, 같이 살아봤는데 음, 음.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우면은 여기 여자 우기로 봤을 때 올해 조금 겨울에 추운 바람 불때 조금 싸우는 거 없지 않아 있다. 부부 싸움 아. 뭐 이런 거 있어. 만약에 추우면 애정 전선에 추움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그것만 아. 조금 주의해라 이렇게 들어와. 아 진짜. 음. 아. 그러면 남자. 남자는요? 그 여자는 아무튼 그렇게 조금 될 수도 있고 남자의 마음이 좀 바뀔 수도 있을까요? 남자는 근데 얘가 내가 그냥 얘기할게 못돼 먹은게 자기가 처음에 이렇게 우상적으로 좀 우러러봐서 생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따라줘야 돼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이런 것처럼 좀 따라줘야 되는데 되게 까불어 왜냐면 이 사람이 디게 호랑이 뛰면 은 혈기가 왕성하거든 디게 그거를 자꾸 에너지쪽으로 자꾸 뿜어내려 돼 자기가 조율을 해야지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으면 근데 디게 뿜어내 그래서 막 여자가 이런 거 들었어. 오, 응. 진짜. 응. 그, 그 뭐지? 자녀운은 좀 있나요? 자녀운, 자녀운 조금 비미하다왜아어그 응. 속궁합 잘 만든. 그거랑 넣은... 틀려 속궁합은 김이 흐리냐. 속궁합은 좀 자기가 느낀 쪽으로 뭐 어. 그런 거랑 그런 게 좋다는 거지. 네. 어, 이렇게 아기를 주는 거는 삼신 할머니가 줄 수도 있고, 둘이 또애기 없이 너네들만 이렇게 좋게 자라라 하면서 좀 자식이 귀한 집도 있다. 어. 어. 그래서 보면 여기 남자도 보면 조금 시가기 하다. 어. 어, 형제적으로도 그렇게 뭐 많이 보이지는 않아. 어. 응. 여자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데 지금 뭔가 좀 애를 좀가져오 지금 좀 빨리 가져야 같은데 지금 되게 조금 많이 노력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여자가 신경을 많이 쓴다면 근데 이 여자는 육신이 편해도 이게 자꾸 안 돼. 뭔가요? 스트레스, 화기 이렇게 어. 올라오는 거. 뭐. 그것도 조율을 하고 만약에 몸도 이렇게 뭐 보약을 먹던지 뭘 하면은 내년에는 조금 있다. 어... 그런 기운이... 근데 둘이 그러면은 지금도 계속 뭔가 갈등이 있긴 있겠네요. 뭐응 만만... 갈등은 있는데 그렇게 막 심각성을 띄지는 않아 아직. 근데 그 갈등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응. 이제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면은 응. 이제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응. 혹시 뭐 이혼수나 뭐 그런 거는 좀 보이세요? 혹시? 조금. 조금 있어. 아, 음. 좀 서로 조심해야 돼요. 음, 음. 어. 그래서 누군가가 반드시 조금 이렇게 낮춰주든지 아,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이번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볼게요. 남자분은 가수 박군이에요. 가수 박군? 박군? 한자에한자네 박군. 박군? 한 잔에 한 잔에 박군? <웃음> 맞아요, 맞아요. 음. <웃음> 그리고 여자분은 한영 씨에요 한영. 이 사람은 내가 좀잘 몰라. 아, 음. 그래서 박군 씨랑 잠깐만요, 한영. 이렇게 생겼네요 음. 네. 둘이 이렇게 생그 뭐지? 어, 지금 동상이몽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 오늘 기준으로 저번주에 첫 회가 나왔는데 음. 선생님 말씀대로 음. 이분들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음. 성격이 아 성격이 남자분은 막 어지럽히고 여자분은 깨끗하서 틀리고 그러니까 더 추구하는 게 너무 달라요 음... 둘이 그래서 좀 갈등이 선생님 말씀대로 갈등이 약간 보이더라고요. 음. 그 TV에서 그게 뭐 음. 컨셉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 여쭤본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혼수까지 보이나 앞으로 잘 살까 이거를 어떻게 좀 조심해야 될까 그거를 좀 여쭤본 거였어요. 음. 근데 보면은 TV에 좀 재미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거기 안에 조금 진실의 씨앗이 들어 다 이렇게인 거예요. 진실이 어, 어, 어. 컨셉은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조금 그거 같이 아니 컨셉도 있지. 음, 또 이렇게 음. 이렇게 오버적인 거는 있는데 음. 그 안에 진실이 씨앗이 있어. 그래서 음. 조금 여자가 조금 드러내는 음. 것도 있어. 왜냐하면 보면 조금 환장하는 그런 거 있어. 어. 음, 음.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그뭐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완전 진짜 엄마랑 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금 아뭐 그렇게까지 하냐 박군 뭐 그렇게 하는데 아, 그 박군씨가 그러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식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으려면 자기가 노력해야지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차려야지 <웃음> <웃음>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사람 몰라 자기가 조금 그렇게 했으면 조금 그래도 막말로 조금 여덟 살 차이 나면 좀 선배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 사람이 그러면 조금 아내 부인 말을 들어서 뭐 나쁠 건 없구나 하고 조금 들어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의 색이 강하다 보니까는 되게 내가 아까 깐족거린다 했지? 그런 게 여자한테 조금 비쳤어 박군 음. 씨가 사실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음. 그래서 여기 이분 은이랑 결혼할 때도 몸만 들어갔어요. 음. 아무것도 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몸만, 남자가? 아, 남자가. 아, 남자가. 음, 음. 그, 여자는 아무튼 음. 뭐 홈쇼핑 쪽에서 뭐좀잘 나가나 봐요. 음, 음. 그래서 남자가 진짜 어렵게 살았는데, 음. 그 모습은, TV에 나오는 모습은 조금 진실성이 있을까요, 박군 씨? 응, 음, 진실이야. 진실이야. 아. 진실이라서 그 티키타카가 문제가 되는 거야. 아. 만약에 진실이 아니고 그냥 보이는 쪽으로 티키타카가 있으면 다 재미로 보고 음. 자기네들도 그런다 하겠는데 음. 진실이야. 어. 아, 아까 박군씨 선생님이 뭐 여자를 조금 좋아한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뭐좀 다른 뭐 이렇게 바람피고 뭐 이런 거 음, 그런 건 없어. 그런 건뭐 여자를 이렇게 여러 여자 만난다는 게 아니라 음. 조금 잠자리를 좀 중요시해요 아... 뭐 혈기가 왕성해 어... 응. 예전에 뭐 그게 뭐 무혐의 처리가 나긴 했는데 예전에 어떤... 논란도 있긴 있었어요 박근식 어떤? 뭐 추행에 대한 논란이 음, 있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본거였어요. 어. 아 그쪽으로 강하다. 음. 그리고 이 여자 같은 경우는 꼭이 남자가 아니라도 모든 면에서 조금 자기 식구들을 살피고 어. 자기가 좀 가장적인 그런게 네. 좀 들었어. 자기가 어. 해야 돼. 그래서 조금 그런게 조금 있다. 근데 음. 솔직히 말해서 연애할 때 처음에 만났을 때 반했을 때는 사랑하는 사이. 음. 그 다음에 연애할 때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이 결혼했을 때는 그냥 내가 살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음. 그래서 반드시 남자 여자가 부부 관계를 맺었을 때는 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 오래 가요. 음. 어, 그러니까 조금 여기 남자분도 좀내 아내로 맞아들었으면 아내 말에 조금 경청을 하고 음. 행동도 바꾸고 자기가 솔직히 들어갔으면 바꿔야지. <웃음> 여자분은 사랑하는 마음이 뭐 변치는 안안요 안, 안. 아직은 변치는 안해. 근데 이게 우라통이 그거를 가릴 수가 있어. 아, 그래서 잘해. 어 아, 박군 씨가 그거 계속 그 행동을 하면 이제 응. 바뀔 수도 있다니까. 그 좋겠고. 고비가 올 겨울이야. 아 진짜 응. 아, 좀 조심해야겠네요. 응. 그거 말고 각각 뭐 조심해야 될점 있을까요? 각각 조심해야 뭐. 될 거는 조금 이거 여자분 건강 관리 잘해야 돼. 이 여자분도 너무 남자분한테 너무 생각과 모든 것을 치우치지 말고 네. 자기 취미 활동을 하든지 좀 이쁜 걸 찾아라 게 어.